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제품은 핫토이 아이언 스파이더입니다. 박스 이렇게 생겼고요. 컨셉 아트의 아이언 스파이더맨이라서 왈도가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박스를 봤기 때문에 뭐 뒷면 이런 거 생략하고요. 빨리 본체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부터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가 껴있는 것까지 세개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헤드 두개 있고요. 톰 홀랜드의 헤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미줄 파츠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아주 고급진 광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 파츠도 갈아낄 수 있는 게세쌍이 들어있고요. 스파이더맨 마스크를 벗었을 때 여기 있습니다. 나노 스트라서뭐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알아서 하는 거라서 이거 별 의미가 없긴 한데 아무튼 들어있고요. 자 손은 양쪽으로 네쌍이더 들어있습니다. 이 안쪽에 보면 스탠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밑에 층에 보게 되면 이렇게 왈도가 큼지막하게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인 패키징 모습이었고요 얼른 보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언 스파이더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확실히 12인치라서 디테일이라던가 퀄리티 자체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프로포션도 굉장히 괜찮고요. 디테일도 잘 살려줬고, 특별히 이 아이언 스파이더맨은 광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빨 너무 잘 살려줬어요. 네, 너무 잘 살려줬는데, 문제는 이 수트의 재질 때문에 약점이 조금 드러난다는 건데, 일단 한번 가까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보시죠 헤드 헤드 아주 기가 막히게잘 나왔죠 네 광빨이라던가 이런 음영 뭐 이런 눈 아, 눈의 이런 망사 느낌들 그게 되게 특이한 거는 이제 여기 자석이에요 머리가 그 자석으로 탈부착이 착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고정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이쪽 목 하단 쪽은요 아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역동적인 포즈를 마음대로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재질이 수트다 보니까 수트 안쪽에 바디가 있고 그 위에다가 옷을 입힌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봉제선들 보이는 거 최대한 숨기려고 잘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보입니다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재질이 이렇게, 이렇다 게이렇 보니까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굽히거나 하게 되면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심지어는 얘가 세월을 좀 먹게 되면 <웃음> 이게 부스러져요 잘못하면 네, 그런 것 때문에 여기다가 왁스를 먹이거나 이렇게 마감제를 칠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동성은 이 안쪽에 라치 관절이에요 안쪽에 조금 움직일 수 있도록 앞뒤로 경관절 안쪽에도 따로 있는 것 같고 요 여기도 이중관절 네, 그래서 접히는 게한이 정도 접히고 오요런데 디테일 아주 좋죠 이런 데가 원래 사실 아크리릭트가 나오는 불빛이 나오는 데인데 그냥 그림으로만 그려줬어요 뭐, 이건 제가 나중에 형광도료로 칠해줄 생각입니다 아 이것도 접었다고 여기 벌써 주름 잡힌 거봐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주 어쩔 수 없죠 뭐 에이, 이게 제일 그게 약점이에요 이 흉부 쪽에도 네 이렇게 관절을 만들어줬고요 빡빡해 가지고 고정성은 괜찮습니다 여기 허리 쪽도 돌아갑니다 흉부 쪽과 허리 쪽이 다 나눠져 있어서 원래는 굉장히 잘 움직일 수 있고 역동적인 포징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제 옷 때문에 수트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고관절 고관절도 오 따다닥 따다닥 마칫이에요 반다이처럼 뭐 연장이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아니면 이게 수트 때문에 여기도 약점이 드러나죠 다리를 올리게 되면 어마무시하게 접힙니다 넙.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가 이제 접혀가지고 들어가는 게 조금 안타깝죠. 무릎은 이중 관절이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거 분명히 늘어나겠죠. 하지만 여기 슈트의 재질을 다르게끔 표현해준 거 너무 좋습니다. 예, 부츠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발목도 잘 돌아가고 앞에 쪽도 잘 움직이는데 사실 이게 고정적, 고정성이 없어요. 그냥 덜렁덜렁해요. 여기 신발 여기에 마블이라고 써있네요. 어? 뒷모습 특이한 게 이제 슥 지나가면서 보면 모르겠는데 이게 빠져요. 왈도 때문에 왈도로 낄수 있게.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 네, 아이언 스파이더 이런 포징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스파이더맨에게 있어서는 아주 뭐 굉장히 기본적인 포징인데 야 이거 굉장히 불안하네요 이게 수트가 다 늘어나고 막 뜯어져 버릴 것같아 아무튼 뭐 용기를 내서 한번 잡아 봤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조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목이 너무 안 움직여 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뭐이 정도만 잡혀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전시하기에좀 부담스러울 뿐이지 다른 포징 한번 잡아 볼게요 아이언 스파이더 이런 포징도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꽤 자, 자연스럽게 나왔죠 네, 저도 마음이좀 드는 것 같아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 눈에는 좀잘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지금 엄청난 지금 주름들이 보입니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 계속 수장할 거긴 하지만 조금 마음이 살짝 아프오려고 해요 네, 뭐 이미 아프고 있네요 포징은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관절도 안 보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고증에 맞춰가지고 웹슈터에서 스파이더 웹이 나오는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좋습니다 또 왈도도 끼고 여러가지 다른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왈도를 한번 끼워봤습니다 등에 있는 파츠를 빼주고 그 위치에다가 왈도를 꽂아주면 되는데요 아 역시 굉장히 디테일하고 퀄리티가 <웃음> 남다르기 때문에 아 만족감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포징만 해도 굉장히 멋집니다 헤드를 바꿔놨는데요 헤드의 라이트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 화면에 다 들어오지 않을 만큼 박력이 넘치는 이 왈도, 그리고 라이트업된 눈입니다. 눈의 모양도 그 안에 그 망사 같은 게 느낌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 거기 안쪽에서 빛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리얼합니다. 포징도 왈도 때문에 더 박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되편했고요. 선 모양도 막 그냥 뭐 기본적인 것만 껴주고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포징을 했을 뿐인데도 상당히 멋집니다. 야, 요렇게 전시해놓으면 아주 끝판왕이겠는데. 다른 포징도 한번 해볼게요. 아이언 스파이더 하면 떠오르는 포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원래는 이 코믹스에 정말 멋있게 나와있는 포즈가 있는데 <웃음> 그거는 사실 왈도가 3개예요 네, 우리 영화 버전은 4개인데 그런 포징이 나오기에는 지금 어떤 현존하는 액션 피규어도 그런 모습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려고 했는데요. 역시 이것도 상당히 슈트에 무리가 가는 포즈이기 때문에 빨리 찍고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역시 라이터 하고 보니까 멋지네요. 마지막으로 톰 홀랜드의 헤드를 한번 껴봤습니다. 톰 홀랜드 형 여기 나왔네요. 네, 며칠 전에 한국에 왔었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톰 홀랜드의 아이언 스파이더 피터 파커였습니다. 이어지는 피규어는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빨리 본체 꺼내볼게요. 닥터 스조인즈 패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펙트 파츠도 있고 본체도 있는데 뭐 헤드가 엄청 잘 나왔죠 이펙트 파츠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 아가모토에눈 열린 거 닫힌 거 있고 슬링도 있고요 이펙트 파츠로 되어 있는 칼 스트랩 같은 게 있고요 네 여기 뒤에 베이스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으로 되어 있는 망토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죠 네, 여기도 또 이펙트 파츠 있고요 스탠드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제 배경지예요 배경지 손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11개가 더 있네요 추가로 여기 이펙트 파츠 타임스톤 돌리는 것과 그냥 방어하거나 공격할 때 있는 이펙트 파츠도 있습니다 이거 다 사용해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핵심적인 몇 가지 포징과 디테일 보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진짜 닥터 스트레인지는 어떤 무장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이런 패브릭에 천의 옷들을 입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재질들은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디테일하게 표현해 준것 같습니다. 뭐, 프로포션 당연히 좋고요. 헤드도 말할 것도 없고 이 망토의 이 고증까지도 엄청납니다. 한번 가까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헤드부터 봐야겠죠 헤드 자 헤드 보십시오 제가 뭐 6인치 같다 520 520 했는데 여기 이제 520이 납치 셨어요이 옆머리 세체가 좀 심한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상당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이런 피부표현이라던가 도색의 퀄리티가 이전 솔로무비 버전보다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네요 네, 솔로 무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비교 샷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이런 수염 표현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망토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자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자석, 여기 자석, 뒤쪽에 자석 이렇게 세 군데의 자석 포인트가 있어서 잘 떨어지지 않고 잘 고정이 됩니다 네, 헤드 가동성은 이렇게 요 정도밖에 안 움직여요. 아가모토의 눈이 두개 들어있는데 일단 열려있는 걸로 한번 세팅을 해봤고요. 네, 어깨에 뭐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네, 관절 같은 건 솔직히 반다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이런 거 접힌 거아 이거 되게 귀찮은데 잘해줬네요. 네, 여기 손에 수술 달리고 이런 거 디테일하게 잘 해줬습니다. 복대 같은 벨트죠. 요거는 살짝 가동이 됩니다. 요런데 걸수 있게끔 슬링이나 이런 것들 걸수 있게끔 되어있고요. 가슴 쪽 관절이 있는데, 얘도 이제 여기 복대 때문에 그렇게 가동성이 좋지는 않아요. 다행히 닥터 스트레인지가 가동을 엄청나게 할 포징은 별로 없다는 거, 그게 참 다행이죠. 자, 여기 이 와이어를 넣어줘 가지고요, 모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무릎도 잘 접히고요. 요런 데는 얘 천이기 때문에 가동성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바지 질감 여기도 패브릭의 이 질감들이 다 다르고 색감도 다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입체감이 잘 살려져 있고요 네, 좋습니다 안감까지 부츠는 너무 디테일하고 좋은데 부츠가 일체형이다 보니까 여기가 가동 포인트가 없어요 앞뒤 좌우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 망토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안쪽면까지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포징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보시기에 그냥 별거 없는 포징이거든요? 근데 이 망토가 또 너무 리얼하다 보니까 강력 있습니다. 괜찮아요. 멋있어요. 별로 크게 가동하지 않고 잡은 아주 기본적인 포징인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리얼한 감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발, 부츠, 아... 저게 참 거슬리네요. 이펙트 파츠 한번 사용해서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이펙트 파츠를 끼우고 요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야 요것만 해도 굉장히 멋있죠 아, 이펙트 파츠에다가 라이트 업 커스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저도 언젠가좀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 화면도 나쁘진 않은데 실물이 진짜 멋있어요 저 마법진이 생각보다 꽤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손에 끼우는 게 고정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빠질 염려도 없고 모양도 굉장히 선명해서 멋지게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요렇게 전시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타임스톤을 구동하는 모습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펙트 파츠 이게 손목에만 끼는 거긴 한데 또 아가모토의 눈과 함께 포징을 잡아놓으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뭐 사실 이걸로 인해서 뭐 하체 쪽은 그렇게 건드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놔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제품은 하토이 아이언맨 마크 50입니다 너무나 잘 나왔고요 다이캐스트 제품이고 해서 인기가 아주 만점이죠 좋은 리뷰들 많으니까 자세한 건 그쪽에서 보시고 저는 얼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토니 스타크 헤드가 들어가 있고요. 아이언맨 마크 50이 아주 영롱한 자태를 뽐내면서 들어 있습니다. 손은 두 쌍이 더 들어가 있네요. 끼어져 있는 손 빼놓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은 등에 부스터가 있고요. 캐논도 있고, 네, 블라스터도 있습니다. 라이트업 때문에 수많은 건전지들이 필요하고요. 스탠드 그리고 밑에 베이스까지 이렇게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빨리 꺼내볼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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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헤드부터 보겠습니다 헤드 역시 헤드 조형 기가 막히죠 잘 빠졌습니다 아이언맨이 다 똑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다 다릅니다 네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동성도 너무 좋아요 비행할 때목들수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건여기가 빈다는 거 근데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요거 네, 말고는 딱히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뚜껑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네, 라이트업 수 있고요 자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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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기계적인 느낌이 있거나 추가 도색이 살짝 있었다면 더 진짜 기가 막혔을 텐데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쪽에 가동할 수 있게끔 절개가 되어서 볼 관절로 되어 있고요 가동에 무리가 안 가도록 영치 쪽에도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허리가 이렇게 늘어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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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크리에이터 부분들이 라이트업이 됩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다리도 뭐 여기 관절이 있어서 따로 움직이고요 자, 무릎관절, 어이중관절이죠잘 움직입니다 역시 이쪽도 색분할이라던가 도색이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광빨은 끝내주죠 발도 이렇게 잘 움직이고요 발끝도 움직입니다 얘발 자체가 어, 좌우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뒷모습도 죽여주죠 아주 아, 등발 아름답습니다 아주 근육근육해요 여기 이제 커버가 있는데 이거 빼가지고 라이트업 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여기 플랩 올라갑니다 이쪽도 그래도 이 안쪽에도 살짝 디테일 넣어 줬고요 좋습니다 어깨 쪽만 라이트업이 여기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얘는 그냥 움직여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거의 그 양품에 가깝다 거의 라고 얘기했던 게왜 그러냐면 여기가 네, 여기가 딱 찍혔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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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언맨 마크 50으로 땅치기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아, 옛날에는 엉덩이 쪽에 이제 그 관절이 연장이 되면서 다리 모양이 수월하게 나왔는데, 아, 지금 이제 그게 없네요. 어, 아, 이 포징 짓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짓긴 했는데, 아이언맨 마크 50은 이 포징이 안 나오긴 해요. 하지만 또 우리가 아이언맨 하면 대표적인 포징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지어 봤습니다. 역시 뭐, 땅치기 포즈는 아이언맨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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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네. 조금 어둡긴 하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깨까지 연결이 되게끔 네, 잘 조용해 주고 도색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언맨 마크 50 나노부스터 달아봤습니다 한번 네, 팔 쪽에 나노에어폰까지 한번 다 끼워보고 포징해봤습니다 멋있습니다 요이 블라스터에서도 라이트업이 되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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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이 자 왼손 보겠습니다 왼손 건틀렛 건틀렛 이야 이거 미쳤지 뭐 그냥 정말 멋있어요 여기 라이트업하면 기가 막힌다니까 질인다니까 진짜 여기는 천을 써가지고 정말 타노스가 입고 나온 바지 같아요 부츠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죠 발목 같은 경우는 조인트가 볼 조인트예요 그래서 요요쪽이랑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은 자립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가동성이 그렇게 너무 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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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도, 어이구, 라 네, 아주 잘 움직이죠? 뒤로는 안 됩니다, 엉덩이 조형 때문에 아, 허벅지 살벌하게 튼튼하네요 자, 무릎, 이게 다! 야 아니, 무릎 이게 이 다! 야 와, 돌아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엄청나게 역동적이거나 전투신 같은 거에 그 재현하기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 발목, 네, 이게 다예요 이 정도, 굉장히 소극적인 움직임이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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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렇게돼 있습니다. 건틀렛. 라이트업 했어요. 아, 근데 요 타임스톤 쪽이 이게 빛이 별로 안 와가지고, 예, 좀 아쉽게 살짝만 반짝거리는 느낌? 요거 마인드스톤이 제일 빛나네. 왜냐면 라이트업이 거기가 제일 잘돼 있거든요. 실물로 보셔야지 간지가 끝장나거든요, 진짜. 다른 포징도 한번 지어볼게요. 뭐, 요런 포징도 한번 잡아봤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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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핫토이 네가지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역시 핫토이답게 퀄리티도 좋고 아주 만족스러운 녀석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라이트업 되는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어, 닥터 스트레인지만 없었군요 네, 아주 너무나 마음에 들고 만족감이 큰 핫토이였습니다 빨리 전시해놔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MCU 19-5편 타이탄 행성의 전투에 나왔었던 피규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제품들을 많이 소개해드려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었고 편집도 정말 오래 걸렸고요. 와, 이렇게 한번 하려면 요 힘이 쪽 빠집니다, 진짜. 작은 거부터 큰것까지다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편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인피니티워 마지막 편 와칸다 전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 주시고요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세요 뭐 나쁘지 않은 컨텐츠지 않습니까? 네. 제가 여러 가지 피규어 채널들 보고 있는데 해외 것까지 뭐 시리즈로 하는 채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길지만 영어와 함께 즐기실 수 있는 리뷰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늘 즐겁고 건강한 취미 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좀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뉴 타입 W였습니다.